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입니다. 자, 여러분. 저음은 흉성으로 내고 고음은 두성으로 내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음은 두성으로 고음은 흉성으로 낸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저에게 발성을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음부터 두성을 낼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2옥타브 솔 여자들의 경우 2옥타브 시에서 3옥타브 도 정도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여러분들이 놓치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낼수 있는 일반적인 세기로 두성을 낼 경우 남자는 2옥타브 솔 여자는 2옥타브 C에서 3옥타브 도 정도가 두 성을 내기에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음일 것입니다. 우... 2옥타브 솔 정확하네요. 자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세기가 아니라 약한 세기로 내게 되면 남자는 무려 1옥타브 미까지 여자는 2옥타브 미까지 두 성을 낼수 있게 됩니다. 제가 C 메이저 스케일을 3옥타브 도부터 한 음씩 차근차근 내려와 볼게요. 우... 제가 편하게 낼수 있는 세기를 유지하며 음을 내려온 결과 2옥타브 소를 지나 파미 정도로 내려갔을 때 얇게 접촉하던 성대가 갑자기 팍 두껍게 붙었습니다. 그로 인해 흔히 삑살이라고 부르는 플립이 일어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에는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세기를 점점 약하게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세요? 무려 1옥타브 미까지 두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기를 점점 약하게 가져가며 1옥타브 미 아래로 더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자, 분명히 저는 세기를 약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옥타브 미를 지나게 되니까 알아서 흉성의 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꺼운 성대 접촉을 가져가는 흉성과 얇은 성대 접촉을 가져가는 두성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음역대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음은 흉성으로 내는 게더 유리하고 고음은 두성으로 내는 게더 유리하다는 걸요. 그쵸?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말할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사람도 이 발성만 해보자고 하면 갑자기, <웃음> <웃음> 이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 부르고 싶은 장르가 발라드라서 저음 역대의 벌스 부분을 부를 때 이런 소리를 전혀 쓰지 않을 건데도 말이죠 발라드 벌스 부분을 부르는데 이렇게 흉성 비율이 높고 큰 세기로 소란한 내음을 이렇게 안 부를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성만 해보자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음을 굉장히 세게 내고 싶어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음은 흉성으로 내는 게 유리하고 두성은 고음으로 내는 게 유리하다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음색을 내기 위해 내가 내려는 음역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저음은 흉성고음은 두성으로, 성구전환을하는 연습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흉성으로 시작해 믹스 보이스로 연결시키는 연습도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음역대에서부터 아주 약한 세기로 두성 혹은 두성의 비율이 높은 라이트 믹스 보이스로 저음에서 고음까지 연결시키는 연습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저음은 두성 비율이 높게 고음은 흉성 비율이 높게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모든 게 저음은 흉성이 유리해, 고음은 두성이 유리해. 라는 사고방식을 깨줌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소리> 이렇게 세기를 조절해 주는 것만으로 믹스 보이스 안에서도 다양한 비율의 믹스 보이스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1옥타브 솔부터 3옥타브 솔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순히 저음은 흉성, 고음은 두성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기를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올바른 발성으로 꾸준히 훈련을 하게 되면 성구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을 저도 예전에는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발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그 시작점부터 성대의 탄성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게 되었고 보컬프라이와 휘스를 제외한 흉성에서 두성까지의 성구들이 점점 하나처럼 느껴지면서 점점 적은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니까요. 아겁내 멋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 방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